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나를 진지하게 오래 만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즐기려고 만나는 건지 의심될 때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 진실된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나를 가볍게 만나고 있는 그런 남자의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외모 지적을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기본 이론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나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남자라면 나에게 잘 보이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상대에게 외모 지적을 한다는 건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는 행동이잖아요. 잘해도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외모 지적질이라뇨. 그거는 요 네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이렇게 말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요 연락 문제를 자꾸 만드는 행동이에요 여자가 연락을 했는데 남자가 물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요그 이후에 우리가 좀더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연락을 못 받았다면 이후에 적어도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연락을 못 받았어 미안해 라고 뭔가 액션을 취해 와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 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나에게 자기가 필요할 때 전화를 걸어오는 남자의 행동은 당연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더 가관은요 자기가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내가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 나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는요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기가 연락을 받지 않을 때는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보지 않는 중인 거고요 자기가 연락을 했는데 안 받고 있다는 행동에 대해서는 감히 네가 내 연락을 받지 않아? 넌 나를 항상 기다리고 대기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요 데이트를 요 성의 없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보통 남자는 요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데이트 코스 하나를 짜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요 그 데이트를 하는 순간에도 요 여자친구의 눈치를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남자들은 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장소 그런 분위기들을 연구조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늘 술자리를 가거나 술자리 이후에 모텔로 이어지는 그런 데이트 코스를 자꾸 준비하는 남자라면 나에게 그다지 마음이 없거나 나를 만만하게 보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번째는요. 여자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요. 아는 게 없어요. 보통 사랑하는 사이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참 많은 걸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된 어떤 사실들은요. 잘 잊지 않게 되죠. 그런데 나를 재미서만 만나는 남자들은요 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생일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코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물어올 일도 별로 없죠 다섯 번째는요 충돌이 생겼을 때 막말하는 남자의 행동이에요 남녀가 싸우면 요 감정이 격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막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막말 자체만 가지고도 좋은 남자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그이후가더 중요해요 보통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들도 요 격하게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격한 말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말 때문에 여자친구가 상처를 받은 건 아닐까 내가 좀 과하게 말한 건 아닐까 그러면 내가 용서를 좀 구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심한 말을 던져놓고 그 이후에 용서를 구하거나 나를 달랠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너와 만나고 싶지는 않다는 반증이 될수 있겠죠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만날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애써가면서 너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어차피 너하고 오랫동안 사귈 생각은 없었거든 이런 마음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요 자주 투덜대는 남자 행동이에요 이 행동을 하는 모든 남자들이 꼭 나를 쉽게 만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투덜대는 행동은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걸 남자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좋게 보면 투덜이지만요 쉽게 보면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행동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투덜거리면 점수가 깎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투덜거리고 있다면 나한테 점수가 깎여도 상관없다는 행동이잖아요 물론 가끔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투덜대는 남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요 여자친구인 나를 알리지 않는 남자의 행동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요 여기저기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여자친구가 이 정도야 내여자친구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냐 그런 걸 과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되게 대단한 남자인 것처럼 내가 괜찮은 남자인 것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을 때는요 SNS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줄 자리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포사로 지장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그런 것을 내가 요구를 했을 때아 그런 건좀 민망하다 나는 원래 그런 사진들 을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SNS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가 있죠 그런데 매번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남자라면 나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남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싫어하는 어떤 행동이더라도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진리는요 남자들도 알고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요 돈을 안 쓰는 남자 행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돈을 안 쓰는 남자는요 분명히 돈을 못 쓰는 남자와 구분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돈을 참잘 쓰는데 여자친구에게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에 대해서는 아깝게 생각을 한다든가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라 요구를 은근슬쩍 아니면 직설적으로 하는 남자의 행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남자의 경우는 요 옆에서 여자가 봐도 요알수 있죠. 내 남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기는 쓰는데 여자친구를 위해서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선물을 준비하거나 내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 비용 결제 같은 행동들은 하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자리나 모텔 비용 등은 좀 과감하게 쓰는 남자라면 나를 가볍게 만나는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홉 번째는요. 걷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 남자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이라면요. 누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분위기 좋은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는 데이트를 상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손잡고 걷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만약에 나를 쉽게 생각해서 만나는 남자들이라면 요 내가 그런 걷는 데이트를 요구했을 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꾸 피하려고 할 거예요. 또는 예상치 못하게 돌발적인 상황으로 그런 데이트를 하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내가 어떤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하려고 했을 때 자기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남자라면 나를 쉽게 보는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텔에 가서 진한 스킨십은 참 좋아하는데 이런 공공장소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싫어한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는 거거든요 열 번째는 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냉정하게 정확하게 나한테 표현하는 남자 행동이에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연인 사이에서 꼭 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건 분명히 상대방에게 알려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이나 그것을 들어주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난 그거 싫어 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짜증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에게 맞출 의지가 없다는 거겠죠. 연인들은 요 서로가 원치 않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서로 양보해 가면서 타협해 가면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선을 그어버리는 남자는 요 그렇게까지 너한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를 쉽게 보는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남자라고 해서 나를 무조건 가볍게 만나는 남자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게 많다면 남자에게 그것을 요구해 보시든지 그 남자에 대해서 좀 내가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남자가 요 나를 가볍게 생각한다고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별로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남자가 별로인 사람이라서 내 값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 남자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자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